자, 여기는 소풍 빠집니다, 소풍 빠지 오늘 뮤지컬, 오늘을 기억해, 팀이. 엔티리 왔습니다! 너 이렇게 큰빠 백선배. 백선배님입니다. 우리 연출님이죠 오호. 어, 어. 현민이, 네. 우리 주인공. 어. 최동성역의 어. 한현민입니다. 자, 포장마춰 어. 주인이죠. 자미! 아, 자미, 자미. 예뻐요. 곧 세신부가 됩니다. 옆에 정지우 어. 어. 구강이 어. 끊쁜 친구. 어. 이제 네, 솔탕리더 깔끔해요 어, 자 네. 오늘 아, 곁다리로 아, 양경태 곱사리 되게... 곱사리 오늘 온 기분이 아, 어떻습니까? 곱사리된 기분입니다 아 좋아요 저렇게 하면 <웃음> <웃음> <웃음> 내 있고. 아 이제 괜찮아 공익이랑 아 경태도 여기 자주 왔었구나 네 공익.. 공익이야? 어. 뭐, 아, 이게 이름 뭡니까 형님? 레드레쿨레앙 오늘은, 드레이레래 쿨레. 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이 아이에요 <웃음> 어, 이거 잘생기지보 그러니까. 왜안 들어와? 저미쫙빠져서넘맛있어요 삼! 째 다음. 어주세요 삼치김애들리. 겹. 겹치김애들리. 살! 사랑합니다. 야 사랑합니다. <웃음> 와, 좋습니다. <웃음> 역시 우리 최동선. <웃음> 최고로 멋있는 동 동소기가 되길 바란다. 석 석가모니. 석가모니 <웃음> 아멘까지 아멘 동해를 사에 싸워서. 아 우리. 오늘을 기억해. 고추를 희수 넣고, 형입니다. 희수. 어, 마늘 넣고. 어 마늘 넣고. 어머 너무 맛있겠죠 벌써부터. 아우 아, 수현이는 엄청 잘 먹어요. 밥을 한두 공기씩 먹습니다. 와인까지, 야 음! 먹을 줄 아는 수현이었습니다. 삼겹살에 된장을 넣고. 와, 기술이다, 이거. 음 이거 기술. 어 뭐, 셰프가 개발했다는 건데. 음 와, 이걸. 끝줘요 음 시간 절약형 <웃음> 테크놀로지. 안녕하십니까. 사실 먹방계 원조. 원조죠 원조 진짜 원조. 아 원조. 고향에서 당근, 꽃님. 다음 고향에서 고추. <웃음> 보통 먹방은 음식을 입에 갖고 가잖아요. <웃음> 네.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입을 <웃음> 음식으로 가져가서. <웃음> <웃음> 발상이 전환이군요. <이야> <웃음> <예언입니다>. <웃음> <웃음> 이거 뭐 여기서 직접 재배한, 저기에서 바로 따온. 어, 여기서 바로 따온 거야. 쌈장 또 깔끔하게 잘 포인이에요 어우 어우 얼굴이 쪼그 이거 아까 했 말아요 수용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해요 네? 수용하는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고 수용하지 마라 수용하는 사람이 수용하는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고 확대했지 자 시간. <목소리> 자, 자, 자, 자,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요. 인생의 오르막길 그리고 내리막길. 그다음 오르막길 그 다음 내리막길. 양말 좀 벗어라. 미소 기억 아니 양말을 흘 오랫동안 놀아. 집어넣고 아 좋아. 오 잠이 좋아 오늘. 바지 나이이 더장마차 포장마차 인생에보장마차인생에보장마차 건배 사람들은 모두 우리 보고 웃고 나지요 아들 때문에 화도 되지요 나로 기텐바리죠 내지 마세요 불싸우는 소리는 싸리는 마음이여 어도 더도 그래 슬기에게가 흐름 여 사랑을 고싶었죠자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줘 하지 마게 있고, 어, 어, 어, 어, 슬픈 날이도있고웃다 있고, 울다, 울다 웃는 개그맨 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니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게 개그맨 개그맨 아, 자 여기는 소풍입니다. 경기도 가평. 오늘을 기억해 팀 MT 왔는데요. 다들 타고 저하고. 양이 없잖아요. 저는 팀이 아니에요. 경태가 빠지가 오고 싶다 해서 부른 것밖에 없었는데 저는. 아니요. 빠지면 왔잖아요. 그렇지만 내 비에 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MT 왔는데 어떠습니까 싫어요. 나도. <웃음> 아니 그렇게 싫지 않습니다 저는. <웃음> 다음 장소 언제 어디로 가요? 언제? 아니 모기가 싫네. <웃음> 아니 목이하 울어가지고 <웃음> 어? <웃음> 양근도 <양경떡이. 웃음> 팔을 X 게쳐갖고 이렇게 있느니가 이렇게 세게 쳐서 목이를 이렇게 세게 다고 응. 웃기지 <웃음> 어디 가고 냐 저요? 어 홍콩 가보고 싶어요 잠깐만 가까워서 괜찮다 홍콩, 홍콩. 홍콩 진짜 가고 싶은데? 응. 한 번도 가봤는데? 홍콩 홍콩 홍콩 한번 가보죠 홍콩 갑시다